I sent y i r e t e a t s not s e n t yet to t i Please check all personal belongings, w e e a s e Thank you. the h u m a e 다 섬반 위에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순간과 소중한 기억을 저희 엠사이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엠사는 승객을 위해 새로운 상상으로 국민의 철도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십시오. 마지막 역인 부산역 내리실는 분의 열차.